주장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게 있으려나? 괜단니조 만해 가지고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웃음> 어, 근데 팽이 이미 없는 거 같은데... 뭐지? 어, 얘 어디 갔어? 엥, 얘 어디 갔으셈? 뭐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붙잖아 일단 가봅시다. 편지 누구한테 온 거지? 응. 냥아, 너가 몰랐던 별의 정수에 대해 알려줄게. 편지를 보자마자 왔으면 좋겠어. 늦게 오면... 거 얘기는 하지 않을게. 장소, 호숫가 근처에, 그네 소고민의 집 가는 길에 있음. 누구지? 뭐야? 띵띵 편지. 빼옹인가? 빼옹이가 어디 알려주겠다고 했었잖아. 빼옹인가? 잠깐만. 이 비켜봐. 어... 소고민의 가는 길에 있다고 했으니까. 팽이의 집이고? 소고미네 집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이겠지? 여기 옷가게, 태엽가게니까 이거네! 바로 찾았죠? 아 천재 이 지니어스적인 <웃음> 코랭이네코랭아 어, 편지 봤지? 어! 너 어제 주점에서 정수 얘기했잖아 어 맞아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웃음> 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데? 별의 정수는 우리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야 그건 알지 하지만 별의 정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아 왜? 왜냐하면 정, 정수가 여섯 개보다 많으면 욕심이 많은 거고 응? 그보다 없으면 낭비가 심해 사치스러운 거라고 산타님이 말하셨거든 왜? 그런 게 어딨어? 항상 말하셨어 그래서 어제 네가 정수 개수를 물어본 건 우리들에게 되게 신뢰되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들 여섯 개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여섯 개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애도, 더 적은 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건 그렇고, 어제 우장이한테 음. 선물은 잘 전해줬지? 그럼 그럼 우장이한테 선물 줬지 안 그래도 나 우장이 보러 갈라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우장이가? 어? 일단 가기 전에 어 내가 어제 너한테 빚진 게 있잖아 그치 오 갚는 거 잘한다더니 뭔가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오 이거랑 그리고 이건 내 선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어 어, 어, 뭐야 뭐야 좋다 뺐네 <웃음> 잘 받아 <웃음> 행운의 주사위? 어, 이거 있으면 어. 되게 기분이 좋아져. 야나너 우장이 봤어? 오 어, 아니 안 보인다. 나 우장이 보러 가려 그랬는데. 아니 우장이가 주점이 아니고 어디 갔지? 어디 간지 모르겠어. 주점이 없어? 응. 걔걔 걔 침대에는 봤어? 아니 안 가봤는데 아직. 여기 호수가 있나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었지. 네공곰젤라를 우장이... 풀면서. 우장이 원래 우장이 원래 호수가에 자주 오니? 아니 뭐집 근처니까 여기 있겠지. 해서 찾아보고 있었 어? 아니, 이 뭐야? 아니, 말해도 되나? 이거, 이거 코랭이 아니야? 너 이거 코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어떻게 코랭이야? 아니, 코랭이랑 닮았잖아, 딱 봐도 그치, 색깔은 닮았지 이거 코랭이 아니야? 너 코랭이 인형 만들었니? 내가 어떻게 코랭이 인형으로 만들어? 애초에 요정이 인형이 될수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 아.. 이상하다.. 오늘따라 마을이 되게 조용하네.. 어, 장.. 장인가? 장아! 아, 장이네? 어? 소고만 양아! 어! 여기서 뭐해? 어, 어.. 우리 우장이 그냥... 찾고 있었어! 어.. 일단 가게 한번 가보자! 우장이.. 우장이 침실에 한번 가봐야겠어! 네.. 근데... 빨리 와봐 너네도! 우장이 침실은 갑자기 왜? 거기서 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내가 아까 갔다 물어볼게. 왔어 너가? 응 내가 주점에 갔다 왔는데 나 지금 놀라가지고 조금 오, 지금 여기 온 거긴 하거든? 말 돌아다니는 거긴 하거든 왜놀래는데 우장이가 왜? 아니 아니 오장이가 일단 일단 따라와봐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얘네 다 알고 있었네 오장이 왜? 오장이 어디 아파? 그구라 아니었네 우장이가 우장이 방에 봐야돼 아이..선생님 비켜..선생님 비키세왜막 들어가도 돼? 이거 우장이 사생활 아니야? 아니 똘라! 내가 우장이 찾으러 갔었거든 <웃음> 난 녹화했어 <웃음> 근데... 아아결계인가아이들어갈거 아니, 아니, 아니, 빨리 가 어? 우장이가 계속 이 상태였어 아니, 이왜 이래? 우장이도 인형이 됐네요, 그죠 뭐지? 너네 뭐 알고 있는 거다 얘기해봐 왜 모르는 척해? 우리가 뭘... 무슨 말이야? 맞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데? 무장이가 이 상태가 된 이유가 뭐야? 아... 아무래도 정수가 모잘라서 인형이 된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가 된 요정을 되돌릴 수 있기는 한 거야? 다시 원래대로? 그건 우리도 잘 몰라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응 근데 저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에 인형이 응. 요정들의 거시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요정이 인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지? 거기서 책에서 읽었단 말이야? 응. 근데 그책다 소설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어... 소설인 줄 알았지. 우린 이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또 몰랐다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야. 정말이야? 인형 가게에 있는 이렇게 미, 요정처럼 생긴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있던데? 어. 누가 너네 기억을 지운 거 아니야? 우리 기억을 지운다고? 그게 어떻게 해? 응? 애초에 요정의 그게... 인형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어.. 아 아, 이게.. 아 이게 사실은 망이도 모르는 건데 나 인형이 됐던 적이 있어 어떻게 돌아왔어? 그게... 그때는 산타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 다리에 봉제선 보이니? 뭐? 봉제선? 응내 다리에 점점점 하는 선 같은 거 보이니? 응 이게 인형이 됐다가 다시 요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 서로한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 잠깐만 장이야 너 앞으로 좀 나와봐 왜? 장이도 그럼 됐던.. 적이 있었나 본데? 아 그렇긴 한데.. 근데 너는 왜 기억을 못해? 아니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그렇긴 한데 나는.. 오래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어 그런 기억이 게... 안 나? 응! 음... 나는 그때 일이 좀 기억나기는 하는데 그때 산타님이 나를 깨워주셨을 때내 주변에 별의 종수병이 엄청 많았거든? 음.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아 조금만 늦었으면 얘도 그냥 평생 인형이 되는 건데 그냥 둘걸 그랬나? 라고 말하시는 걸 들었어 아마 그때 깨진 병의 양을 보면 다시 요정이 되려면 엄청 많은 정수가 필요할 거야 얼마 정도였는데? 뭐 나는 깨진 병만 봤으니까 잘 모르지 <웃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명백하네 뭔데? 너가 망치를 가져다가 그 하늘을 덮고 있는 물질을 깨! 응. 그러면 그... 어? 거시기가 거시기 될거 아니야. 거시기가 거시이가 된다고? 에이... 너 아, 그때... 에이. 어? 그 물질을 네가 조사해봤더니 별조각이랑 응, 응. 뭐로 분리가 됐다고 했었잖아. 응. 정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며. 그렇지. 그치. 근데 그 별의 정수라는 게... 진짜 저 하늘에 있는 별에서 오는 거면? 그거는 사실 확실하지 않지 않아? 장아? 맞아 그냥 내 추측일 뿐이야 추측이어도 친구가 이 모양이 됐는데 그러면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 일단 나 오늘 내가 쓸 정수 챙겨왔는데 하나는 이미 썼고 지금 두개 있거든? 응. 음. 이거라도 한번 써볼게 아니지 아니지 잠깐 기다려봐 엄청 많은 정수가 필요했다며 아니 혹시 모르잖아 어떻게 아니지 될지. 아니지 안되지 안되지 그거는 그러면은 그다음에 넣을 수도 있어 아니 난 집에 정수 3개 하루치 더 남아서 아 그럼 내 것도 하나 써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엄청 많이 필요하다며 근데 그게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될지 모르잖아 깨진 유리병이 자...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 4개면 많은 거 아니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야 일단 한번 해보지 뭐. 맞아. 어... 어안 되네. 응, 안 되죠. 봐봐, 안될 거라 그랬잖아. 음. 근데 오늘 마을이 조용하다고 하지 않았어? 장이야 다른 애들은 어디 갔어? 나 주점 오는 길에 아무도 못 봤어. 나 그냥 배고파가지고 아. 오늘 뭐 먹으려고 온 거였는데 아무도 없네. 아니, 근데 나 우장이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주려고 응. 그림도 그리고... 이거 편집도 <웃음> 다 썼단 말이야 아 그럴거면 그냥 어제 줄거 어제 그려서 뿔바른 음, 햄이라니 아, 아니면 아 다른 음? 방법이 없으려나? 일단 다른 애들도 이걸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음 이게 너네 오늘 이미 크리스마스인데 산타가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 이러고 있다가 너네 다 인형이 돼 어, 어, 하지만 어. 우린 지금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받은 정수를 다 소진한 상태가 거의 다 돼서 마, 지금 뭐 마을 안에 정수 남아있는 것도 없을 거고 어? 아니면 차다리 별의 정수를 나눠주시던 산타님의 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어차피 이마에 집이 있었어? 응. 응. 어차피 지금 설록이랑 패이도 없으니까, 냥이 네가 산타 집에 몰래 한번 다녀보면 안 돼? 산타 우리는어데 산타님 집에 출입했다가는 아마 걸리면 큰일 날 걸. 응. 근데 산타 아마... 집이 어딘데 어, 데려다줄게. 그래 가보자 일단. 산타님 집에는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때 나도 산타님 집에서 깨어났거든. 근데 나는 일단 설록이 집을 한번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미리 와. 아까 여기는 어디였던데? 거기가 산타 집인가? 아 근데 이거 걸리면은 좀 큰일 날것 같긴 한데. 맞아. 누구한테 걸려서 누구한테 큰일 나는데 혹시라도 아, 차기 산타님 오시면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 걸리면 우리는. 큰일 날걸? 뭐야? 나무 속에 있어? 집이? 응.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좀 갔다 올래? 음...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장이야 너 망치 갖고 왔어? 아니지 오늘 집에 두고 왔는데? 아무도 네 망치 못 찾게 잘 숨긴 거 맞아? 맞아? 확실한지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넣어놨어. 이런 바보 멍청이 조용히 어. 말해! 아. 아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넣어놨어. 그럼 여기 있어 알았지? 저기 가판대에서 뭐 사먹은 척 하고 있어 나 내려갔다 올게 알았어 어, 갔다 알겠어. 뭐야? 어디가 집이야? 아, 올라가네? 뭐야? 굴뚝인가 봐? 어? 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레고치 응. 그래, 뭐야 다른 공간인가 본데요? 어? 굴뚝으로 올라가려면 산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다 뭔가를 놔야 하나? 뭐지? 굴뚝으로 올라가려면? 와, 씨! 이거 떨어지려나? 그럼 나 밖으로 나가려면 뭔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아, 씨! 나 갇힌 곳에? 증명해야 된다고? 뭐 산타증 같은 거라도 있나 봐? 아니 왜집 존나 넓어? 어? 문이 있네? 아 뭐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아됐구연 어? 뭐야 와, 있네? 무슨 코인 같은 게 있는데? 저거 그 게임기에 있던 코인 아니에요? 그죠? 게임기에서 봤던 그 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어? 뭐야? 편지 봉두 빈종이 업무 평가표 소고이 생산부. 창의성은 좋으나 너무 산만하며 고장을 많이 냄.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주 함. 입만 다물면 귀여운데.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나 잡생각이 많아 보임. 지각이 잦으며 허튼 소리를 자주 함. 주의 필요. 허튼 소리? 여기 집무실인가 본데? 업무 평가표. 철로기. 꼼꼼하며 처리 속도가 빠름. 요정만 아니었으면싼 타일도 잘했을 듯. 말투가 딱딱하나 나를 꽤 신용함. 별 조각을 더 챙겨주니 인정받는 줄 알고 좋아함. 저 존나 재수없네 진짜. 팽이. 요정치고 일머리가 좋으며 잔무도 마다 않고 자람. 뭘 시켜도 대부분 해내며 충성심이 강함. 저 존나 개 재수없다 리얼. 분명히 다른 애들 업무 평가표도 있을 텐데 그쵸? 한이 없어, 먹어서 없애. 구겨진 종이 안쪽에 그림이 보인다? 어? 산타님 사랑해. 이거 그때 소고미가 그려줬다고 했던 그림이네. 구겨놔서 버려놨네. 어? 구겨서 쳐 버려놨네? 나 인성모수, 미친새끼. 응? 업무평가표 3 빼옹이 맡은 일을 군말 없이 하나 잔 실수가 많음 체력이 약하며 예민함 요정은 이래서 안돼 코랭이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영 진전이 없음 일머리도 없고 게으르고 멍청함 쓸모 x. 뭐야 여기 존나 많은데요?